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심동구 제독의 어, 실전 이야기, 음, 오늘도 또 돌아왔습니다. 심동구 제독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요. 그, 저희가 요 음, 앞에 그 자막을 보시면은, 그, 음, 황금알 낳는 최창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네, 예 예, 예, 예. 요 책은 좀 많이 구입을 해주십 그, 예, 제가 예, 예. 왜이책좀 예, 구입해 달라고 하냐면, 사실은 이제 방산이 비리가 아니고, 이 제도적 결함인데 예예. 비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이 지금 또 업체들을 막이렇 구워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비리가 아니라는 걸좀 오해를 벗겨드리기 위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국민들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사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좀 예, 많이 아셔야 될것 같아요. 예예. 예예. 그러, 예. 어, 그리고 저희가 요책 판매한 대금 가지고 또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쓰니까요. 음. 많이 좀 사주시고 저희가 11월 중, 중순 뭐 11월 말부터는 그또 민주노총 관련해서 또 제가 또 방송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또 그런 예. 방송도 마, 만들면 하여튼 뭐 그런 데다 쓰이니까 좀 많이 사주시면 감사했고요자 오늘 그럼 첫번째 이야기로 그방위산업 이야기 먼저 하, 하실까요 아예예그 아, 예, 예, 예. 예, 예. <웃음> 제가 오늘 할이야기 많아 가지고 좀 빨리 <웃음> 좀아 그래, 그러시죠 예 <웃음> <웃음> 어, 어떤 분은 좀그 예. 댓글이나 또 예. 전화를 예. 주신 분도 있어요 예 예. 말을좀 천천히 하면 좋겠다 아, 천천히 그, 나이 드신 분은 그렇고 아, 예. 또 젊은 분들은 <웃음> 이 말이 속도 느리면은 좀 답답하대요. 그래서 예. 이게 제가 좀 <웃음> 이해를 시켰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저희가 보는 편차가 너무 극과 극이라 가지고 이게 참 <웃음> 어디에 맞춰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데. 자, 지금 아주 심각한 이야기. 조선일보에서 유용원 군사전문 기자가 날개 없이 추락하는 한국 방산에서 이게 기사를 썼는데요. 야, 여기 보니까 방산업체들. 이 지금 영업이익률이 에라지덱스원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0.24%랍니다.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이 2%인데 이 0.24%는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아 제가 몇번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예, 예, 예. 제가 현대중공업 있을 때그실직해던거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예, 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방위사업한이에한 한 30년 동안 예. 영업이익을 남긴 해가 거의 없었다. 예. 예 마이너스 했다는 거죠, 예. 적자. 아. 근데 이제 조금 뭐, 그냥 뭐, 시중은행, 정기금 예 금리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예. 이제, 뭐, 특히 조한방위 산업은 굉장히도 예. 워낙 심해가지고, 예. 최 체질과 낙찰제로 무한 경쟁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방위산업까지 그다 그렇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좀문제가 있어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네. 하나가 제일 큰데 방산 대기업인데 하나의 계열사들도 뭐 1.8%에서 뭐 영업 이익률이 3.9% 이 4%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 이익률이 8.3%인데요. 이거 이럴 것같으면안 하는 게 방위산업을 예. 해가지고 망할 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뭐그거도 조금만 하면은. 어이 지금 이 상당히 심각한 예그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우석 회장님 한국 방위산업학회 최우석 회장님이 쓴 삼성이 방위산업을 포기한 이후에도 이런 문제들이 잘 나와 있다 하고 쭉그 우리 또책 선전을 또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조선일보에서 예아그러니까 최우석 <웃음> 예그책 어디 있습니까 그 하여튼 <웃음> 책에그예 책이 요 건데 부재가 그렇게 그래 돼 있죠. 아, 요게, 이, 이 책인데요. 아, 때, 이게 원래 그, 그, 최우석 회장님이 저희 쪽에 그, 기고문을 쓰신 게 있습니다. 근데, 언제는 네. 삼성이 방산을 포기한 이유인데, 음. 어, 이게 삼, 이 상,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 산업인데,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렇게 중요한 산업인데, 삼성이 포기한 것 같은 문제가 있다. 해서 제목을 저희가 바꿨는데, 음. 안에 이제 제목을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어, 첫 번째, 이 일장의 제목이, 어, 삼성이 방산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사실상 이 산업화 근현대화를 이끈 게 중화공업을 한게 무기 만들려고 이그러니 미사일 만들려고 전자산업 투자하고, 그 포탄 만들려고 화학산업 투자하고, 뭐뭐 뭐 탱크 자주포 만들려고 이 전자 뭐아 저기 전기 이제 자동차 기계 이런데 투자하고 해가지고 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을 한 건데. 이 지금 이 산업 근간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삼성까지 예. 방위 산업을 포기 했겠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 그 이게 보니까 예. 그 그게 문재인 정부가 예. 들어선 게한 1년 반 되죠. 예, 예. 그동안에 이제 이게 그, 그 방산 매출이 예. 예. 방위 산업 매출이 전체가요. 예. 예. 예. 18%가 줄어들었어요. 아, 예. 예? 예. 예. 그럼 수출이 예. 예. 여기 기사에 그런돼 있어요. 35%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방산업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 완전히 망조가 예예.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죽이겠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예.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를 씨앗을 뿌리다 보니까 박정희를 대통령을 적폐로 몰아가지고 역사에서 지우겠다고 하니까 방산조차도 이렇게 죽여버리는 거죠. 비리라고 뒤집어씌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거 이제 <웃음> 해군 해상작전회계 도입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최윤희 전 합참 의장과 정홍룡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에 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거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이비례수산다 뭐 박근혜 정부 때도 그 예, 무리하게 했죠 예, 예. 사, 사실은 무리하게 해가지고 예. 이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사실은 다, 다 날라갔습니다 이 방산 쪽이 전부 다 보수 쪽그 표밭인데 이거 수사하면서 그때 막 격앙된 이 여론이 터져 나온 게 현장에 와보고 방산 비리는 이적행위라고 하느냐.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말에 쌍욕이 그냥 막왔뭐 고송이 오가고 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또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아주 치명적으로 잘못된 거는 지금 T, TX, 미국의그 뭡니까 우리나라 T50을 수출하는 그런 사업을 놔두고 방산 비리라고 수사해, 수사를 한, 하면서 사장을 옷을 벗겨보고 구속, 저, 시켜버리고. 부사장은 자살하고. 응, 부사장은 자살하고. 예. 그, 그러니 뭐, 또 사장도 무슨, 뭐, 어디입니까? <웃음> 문재인 캠프에 있던 사람이. 캠프에 있다가 저기 더불어민주당, 그 감사, 예. 그, 감사원 출신인가요? 출신, 더불어민주당 예. 출신의 감사원 출신인데. 예. 이 사람이, 이, 또, 이, 와가지고, 뭐, 사실, 하고 있던, 업무를 하고 있던 사람 임원들을 한, 40명 중에 한 10명 정도 예. 잘라내고. 완전 망가뜨려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자살 행위를 자폭 행위를 하고 그러다가 방위사업 청장까지 예. 최근에 또 감사원 출신이, 감사원 출신이 돼서...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그분들이 그 어떻게 방위산업 그런 그 용어라도 제대로 알아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될, 될, 될,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신성장 국가 신성장 동력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이게 이 사실 보면은 이그 음, 이 뭡니까, 이, 방위산업이라는 게, 인공지능부터 해가지고, 빅데이터, 뭐, 뭐, 저, 뭐, 사물인터넷, 뭐, 인공위성 나노기술, 뭐, 전기전자, 최첨단 기술이 융복합되는 게 방위산업이거든요. 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핵심 산업이 방위산업인데, 이거를 갖다가 한국은 죽이고 있고, 일본은 방사수출을 한다고 또 하고 있고. <웃음> 근데 오늘 제가요, 예. 그 해군 창설 73주년. 예, 예. 그러니까 11일을, 예, 매년 11월 11일이 예예. 해군 창설 기념일이에요. 10, 한자로 11, 1 2 하면 선비 사자잖아요. 그게 신사도 정신을 창군 정신에 담아가지고 예예. 저 7, 73년 전에 예예. 창설을 했는데 예예. 그 창설 기념 해군 발전협회 안보 셈미나가 있었어요. 그게 내가 저 갔다 왔는데 <웃음> 예. 마침 거기서 그 국방국 그 국방 계획실에서 예. 근무하는 해군 장성이 와서 예. 그 문제 그를 세미나 시작 전에 예. 국방 계획 기증공 예. 어 비전과 목표 이런 제목으로 예예. 그 브리핑을 했어요. <웃음> 예. 그 중에 방산 분야가 내가 나와서 유심히 아, 들어가지고 메모한 예.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바, 방위사업청에서 번지수를 잘못 짓고 있다고 느끼는 게 예. 제가 실제 경험하고 예. 어, 이 방해사를 이래가지고는 이게 음. 방해사를 결국은 이거 망조가 될 거다. 예, 예. 한 10년 전부터 이제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 예.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수치, 예. 수치가 노릇 나오 리잖아요 예, 예. 매출 급감하죠. 예. 예? 그럼 수출 뭐 그냥 반토막 나죠. 그 예. 다음에 영업이익률은 영업, 완전히 그냥 예. 어? 시중은행 전기금 금리도 안 되는 수준도 내려가죠. 예, 예. 모든 업체가 말이에요. 그, 그것도 그렇고 지금 무죄 선고율이 방산비리 관련해서 50%에 다른데요. 그러니까 무죄 선고율이 50%로 면 일산행사범이 예. 뭐한 2% 뭐만원뭐 4%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예, 예, 예. 사실은 대체적으로 일반 그, 그 재판을 받아 가지고 무죄 넘은 예. 확률이 한 1%도 안 된대요. 예, 예.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무죄가. 그런데 예, 예, 예. 이게 방산비리로 그 구속돼 가지고 예. 수사 받던 그 뭐, 3 4 명인가 그랬던데요. 예. 그 절반이, 절반이 다 무죄로 <웃음>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아까 뭐, 여기, 저, 유영훈 기자가. 예. 오늘 조선일보의 그, 날개 없이 추락하는 한국 방산. 예, 예. 이 전목도 아주 좀,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고 그게 국민들이 예. 제대로, 제대로 좀 알면 좋겠다는 뜻을 담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여기 대표적으로 무죄 나온 사람이 최윤희 전 합참 의장. 예, 예, 예. 정홍영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그러니까 최윤희 합참 의장은 제 해군사관학교 동기예요. 예예예. 예. 네? 어. <웃음> 내가 잘안다고그이저어체제에 예. 대해서 예.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 아주 깨끗한 사람이라니까 증명한 예. 사람이라고. 그런데 예, 예. 이게 억울하게 감옥 생으로 하면서 소송 비용도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제가 다다다날단 먹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상처 받고 말이죠. 예. 정신적으로 명예 뭐 그냥 손상돼 어떻게 회복할지 모르겠는데. 예. 무조 나왔잖아요, 대부분 예, 예. 결국. 최근에 나왔어요. 예. 지난주에 나왔어요, 지난주에. 얼마 냈 됐어요. 그리고, 정홍용, 이, 저, 국방과학연구소장. 예. 이걸또육사동기예요 예, 예. 중령 때 내가 합참 진력기획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예, 예. 근무할 때, 같이 입자리 근무했어요. 예, 예. <웃음> 죄송합니다. 아주 예. 그, 정념한, 저, 장군인데, 예, 예. 이렇게 억울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음.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이런 전문가들을 한 방에 지금 다 날려버리고 대한민국 초과 사망을 다, 다 태우고 있는데요. 그 이제 문화 무관대 드시 강기병 영사 죄송합니다. <웃음> 예.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 방산 이 비리가 얼마나 엉응털이응망진창인지 제도적 결함이 심한지 자세한 이야기는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여러분들이 그 애국하신다고 하면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 예, 모르고 저 새끼들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멀쩡한 사람들다 죽이고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까 이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좀이책 사셔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답답한 거는 많은 분들이 태극기 들고 막애국심 좋은데 이~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이렇게 좀이게 깊이 공부를 하시는군요 아~ 오늘 예. 약간 예, 예. 말씀드리다가 예, 예. 그~ 국방부 계획실에서 국방계획 이중공 예. 그 발표하면서 예, 예.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서 뭐라고 놓았냐면요 예예. 강도 높은 핵심을 통해서 군사력 건설의 중심으로 예. 완전 탈바꿈하겠다 예. 아, 이렇게 참... 목표를 잘 내놨는데 예예. 내용이 보면 게 투명성 강립 이거 전부 비리건질이에요 이거 계속 수사 감사 예. 이걸 하겠다는 얘기예요그 다음에 뭐냐 전문성 정진 아, 방위산업청장 본인이 예. 뭐, 방위사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분이 예. 가서 전체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미처 뭐, 주문성을 확립하면 뭐하냐. 예. 제일 윗다, 윗디가리가 예. 예. 제일 많이 아, 알아야 되잖아요. 예. 뭐, 그렇게 돼 있고, 뭐, 등등 쭉 노는 게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요. 예. 그게 제가 보기에는 방산비리 척결 위주의 과도한 수사, 예. 감사 관행 척결해야 돼요. 예. 두 번째는 이 방위사업체, 그, 그, 수사, 감사 이게 너무 주눅들다 보니까 완전 보신주의가 예예. 왜냐면 잘못하면 자기가 그죠, 예. 날아가잖아 예예. 그러니까 좀그 소신 있게 일을 안 해. 그죠? 예? 예. 그 잘못된 관행이면 곧뭐 자기 권난 내에서 살수 있는 것도 안 해. 그 보신주의 만연되어 있다니까. 요 예. 그럼 행정편의주의 예. 이런 게 너무 예. 많이 그 이런,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예예. 예? 그래야 업체들이 살고. 이것 때문에 악성 규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불필요한 업체들한테 규제를 하고, 예. 그러면서 뭐 원가를 음. 다 공개해라, 뭐, 예. 이거, 이거 비밀까지도 많이. 재무제표하고 회계 자료까지, 방산 홍과까지 연말에 방수, 방위사업법에 방 의해서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업 기밀 다 새나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악성 규제 예. 때문에 예. 그 방위산업 업체들이요. 예. 뭐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뭐 악성 규제 중에 대표적인 게체제가 입찰제. 그렇죠, 예. 이런 거. 예.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웃기는 거는, 그 저기 최저가 입찰제로 해버리니까 <웃음> 예를 들어서 삼성 에어컨을 샀으면 삼성 에이스 센터에다가 맡게 되는데 딴 데가 싸다고 뭐 l g 나 대우나 뭐 다른 업체 에이스 센터에다 갖다 맡기면 이게 수리가 됩니까 이게 왜 그런게 지금 이비일비자인데 그런거는 손도 안되고뭐 투명하게 한다 아니, 그, 전문가들이 가면 투명해지는데, 지금, 비전문가들이 감사원에 출신들이 가가지고 그냥 감사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여튼, 엉망진창인데, 지금 하여튼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 안 가지면 요다 죽습니다. 예. 그런데 경제가, 경제 예.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예. 나라가, 뭐, 일자리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예예. 하여튼 체감하는 게, 뭐 예. 물가도 지금 오르려고 그러고,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돼 있고 예예. 이게 완전히 그 경제 성장도 전망 자체가 낮잖아요. 예. 그걸 자꾸 정부에서 뭐그걸그 낮은 건 아니다 뭐 말하는데 예. 그건 호담 안 되고 예예.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인정하고 이걸 아, 잘못하면 길를 잘못 들어와서 가서 가면 그 유턴해서라도 길를 바로 잡아가야 되는 게많잖아요운영해도 근데 그런 노력을 예. 안 하면서 계속 지금 여론을 자꾸 오도하는 예예.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예예. 현상이. 많은 게 저는 굉장히 네. 안타깝게 생니다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수출은 나타나버렸어요. 네. 방위사람이 지금 수출이 2년 전에 비해서 36%가 줄이다라는, 음. 거. 왜냐면 방위사청이 오늘 발표한 것도 내수중심에서 방위사업 구조를 네. 수출주도형으로 바꾸겠다고 그랬어요. 네. 수출주도형으로 바꾼다면서도 수출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거야. 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방위사업이 굉장히 살아나냐 이거야. 아 국내에서 많이 사주고 해야지 그 수출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근원적인 네. 원인을 분석해 진단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처방을 네. 내려야 되는데 네. 내가 보기에는 그거 굉장히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고요. 네. 국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원가 절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리업체가 됩니다. 너왜 방산 원가, 이, 얼마 썼다고 낸거 하고, 실제로 들어간 원가하고, 왜 이렇게, 아, 그경영합리화를 통해가지고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비리업체가 돼가지고, 이 사장이나 이분들은 이, 비리 사범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원가를 절감했다고 잡아가는 게아 이게 지금 사회주의식 이 행정이 만연된 게 지금 예, 방위산업뿐이 입니다 예, 어쨌든 그렇고요. 이 제가 이게 뭐 이거 갑자기 이게 생각나는데 조국 그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음, 법관 자격이 없어도 재판하게 만들겠다 뭐 그렇게 했다가 완전히 예, 집중 난타를 맞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음, 이 비전문가인 감사원 출신들이 지금 감사를 네. 감사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방사청장을 왔다. 이거는 대한민국 그리고 카이는 어째 공기업인데 공기업에 감사원 출신이 사장으로 갔다. 그것도 정치인이. 이거는 완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그 하는 모든 게비례의 초점 맞추다 보니까 예. 그뿐만 아니고 예. 방사업청장뿐만 아니고 예. 사업 관리팀장들이 있거든요. 예. 뭐, 뭐 잠수함 사업팀장, 예. 전투기 사업팀장, 뭐 예. 기동헬기 사업팀장, 뭐어전뭐 어? 예. 뭐 전차 사업팀이 있단 말이에요. 예. 팀장이 예. 그그군 출신이 하면은 비리가 생긴다 이래가지고 예. 타군이 한다니까요. 예, 그러면 예. 잠수함 사업 팀장을 근데 공군 대령이었어요. 공군 대령인가, 육군 대령이 예. 와서 하고 삼육... 전투기 사업 팀장은또 해군 대령인가, 육군 대령인가. 상륙함은 예. <웃음> <삼육하면 웃음> 저기 육군 대령이 하더라고. 어. 그러니까 그, 그러면서 예. 전문성을 정진시키겠다 이렇게 예. 또자기들은 완전히 탈바꿈하겠다고 예. 하면서 그방안도로내는 이렇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예. 지금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음. 요책 안에 어 한금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책 안에 저희가 조목조목 써놨습니다 국민 여러분 좀 많이 사시고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 오늘 이제 그그 그 국방부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정경두 합참 아 정경두 국방장관이 38년 만에 무슨 이제 5.18 관련해서 뭐 우리 군인들이 강간했다고 뭐 이렇게 또뭐뭐아 그런데 정확한 ]가요? 저 증거가 나왔습니까 <웃음> 증거 없어요 그런데 예. 그 상식적으로 예. 대한민국 해역 군인이 예. 작전 지역에 가서 예. 민간인을 강간한다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예.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기정 사실로 해가지고 오늘 사과를 발표했다면서요 사과도 했는데 어느. 부대, 어느 부대로 추정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추정 가지고 어떻게 사과를 정확한 이게. 그 사실 관계가 이 특전사 부대 이다 보니까 특전사 부대, 어느 부대, 어느 부대. 음,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가지고 특전사 또 그거를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전사 부대는 조사받는다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북한에 한국군이나 이런 데가 올라가서 북한을 칠 수가 있고 하니까 부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또 특수, 특전사 같은 이런 특수 부대들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심각한 건데요. 예예. 왜냐면 이거 군의 명예가 있거든. 국국방부 장관이 예예. 무슨 거 가지고 뭐 압력을 내 받았는지 이건 뭐 정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표정을 할 뿐이잖아요. 예예. 분명히 본인 의지라기보다는 예예. 그 위에 의지가 작용했던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예. 예? 지금 예. 이 정권에 예.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웃음> 예. 왜냐면 국군의 명예가 예. 걸리고 예예. 그다음에 실제 그 광주에 투입된던부대있잖아요뭐 예. 특전사든 예. 육군 2 4단이든 예. 거기 그 부대 명예가 있어요. 그죠, 예. 이걸 정확하지도 않은 얘기를 발표하면 를 인정해버리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 예. 특전사는 예. 그저사그무력그뭐 진압하러 가가지고 얘네들 예. 강간이나 하고 말이죠. 그죠. 폭행한 성폭행한 집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그러면 성... 특전사라는 그 조직이요 예. 명예가 아주 심각하게 해손되는 거예요. 그, 그다음에 예. 지난번에 그송영문 국방부 장관 있죠? 예예. 헬기 그분도 헬기 기총사기 또 하고 사과를 했다고. 예예. 근데 그게 제가 쭉 들은 음. 얘기는 기총사기가 증거 하나도 없어요. 예예. 근데왜 국방부 장관이 예예. 군을 대표하는 예예. 군의 맹예를 지켜야 될 사람이 예예. 부하의 생명과 음. 맹예를 지켜야 될 사람이 예예. 그렇게 이걸 떨어뜨리냐 이거야 나는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 헬기 기총사격도 가서 어, 조사를 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 위에서 총을 쏜게 아니고 밑에서 총을 위로 위쪽으로 쏜자격이아 그러니까 이라고. 저는 그거 자체가 그런 사과발표 자체가 예, 예. 정확한 사실 확인 도 없이 예, 예. 이해가 안되고 두 번째는 예. 그 해당 부대는 뭐하느냐 이거야 예, 예. 아무리 현역이라도 현역 예. 부대로 자기 명예가 있고 예. 그이거로 잘못된 거다 왜 주장을 못하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원래 군인들, 그, 주장, 원래 저도 현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예. 이거는 부대에 예. 아주 치명적인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예. 예. 그런 얘기를 해야 돼, 저는. <웃음> 아니, 그것도 아사실성우의 네. 예비역? 예. 그 부대 출신 예비역들은 뭐 하는 거죠, 지금? 예. 성우에, 재앙군회 이런 데서 음, 죄송을 걸어줘야 되는데, 성우에도 가만히 있고, 재앙군에도 가만히 있고. 사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네. 좀, 뭐, 저희는, 납득이 안됩니다. 이게 왜냐면 이자 생각을 해보시오. 강간당했는데 38년만에 기억이 납니까? 이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아, 아, 아, DJ 노무현 때 정권 때는 가만히 있다가 38년만에 강간당했어요 하고 어, 나온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데 지금 음, 말이 안되는데 지금 이런 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음, 이게 아주 심각한게요 지금 음, 해군 출신 해군사관학교 출 출신 공군사관학교 출신이 국방장관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분들이 야 배째 나 못해 이렇게 해야지 야저저 저 군인들 진짜 국가민족으로 해서 충성하는 구만야해군에공그 앞으로 그 국방부 장관 해군 출신 시켜 공군 출신 시켜 그러고 해군이나 공군의 예산도 더 많이 줘 국민들 여론이 해군이나 공군에 우호적으로 바뀌는데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뭐 택도 아닌 거를 인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저기, 그, 뭐야, 송영무 국방장관은 뭐, 김정은이가 한라산에 오면 해병대 시켜가지고 뭐, 헬기장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왔을 때 한라산 가려고 하니까, 네. 만일 간다면은, 네. 그자연해손 문제 때문에 헬기장이 네. 없는데, 직기를 뭐, 지가지고 고민이다 뭐 이런 이야기 비싸다고 했다면서요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앞장서고 네, 그렇게 참... 이야기를 해버리면 아, 대한민국이 그... 그렇게 한거안 나랍니까 지금 <웃음> 그 그렇게 그 해버리면은 <웃음> 이게 국민들이 나중에 해군이나 공군 예산 올려야 됩니다 그 이야기할 때야 나라 팔아먹은 새끼들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너뭐할말이 네, 있나 이래 그, 나오니까 그, 그러니까 그, 이게 하여튼, 진짜로 예, 그러니까 예. 아주 저는 저이 문제는 예. 너무 잘못 예, 예.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이 있을 수 없다 예그이 예, 생각합니다 예그 예. 진짜로 <웃음> 진짜로 이게 아 저는 뭐 아예 그데나 게... 진짜 참 내가 저 거기에 진압하러 간 부대 출신이라면 예. 저는 저는 가만 안 했겠어요 뭐예 아무튼간에 아? 아무튼 지금 하여튼 말이 안되는 38년 만에 강간 당한 게 기억이 났다는 말이 안 되는 걸또 인정하는 말이 안 되는 국방장관이 지금 나오셨거 아, 되게 돌아 버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아, 예. 그다음은 지금 저기 뭐 공화당하고 민주당 선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상원은 공화당 이, 이, 이, 이기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 하원은 이제 예, 민주당 이기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개표가 예. 다 끝난 나건 아닌데 대충 예. 뭐 개표한 중반쯤 되면은 예. 그, 거의 그게 노잖아요 그 보니까 예. 전망이뭐 상원은 공화당이 수승을 하고 예. 하원은 이제 민주당이 지금 공화당이 다설합니다 예. 근데 민주당이 뭐. 탈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음. 이렇게 노는데, 그게 뭐 기성사실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그 대북정책에 예. 상당히 영향을 줄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예. 지금. 그 뭐. 트럼프가 있다가한 거는. 예. 음. 별 진전도 없이 계속 뭐 김정은 뭐, 뭐. 사랑에 빠졌다.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그등뭐 그 네. 하면서 하는데 오늘 그또 네. 뉴스가 고위급 회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원래. 남 내일 고위급. 하게 돼 있었죠. 예, 예. 미국 시간으로. 예. 김정철하고, 저, 어, 폼이오미 국무장관 간에 예, 오시, 뉴욕에서 그 고위급 회담을 하게 되있는데 그게 무인이 예. 됐어요. 아. 그러 그러니까 네, 이게 예, 예. 왜 그러냐 하면 뭐의제조율이 실패했다든가 하여튼, 그, 이게, 저, 북한이 요구하는 거안 맞는 거예요. 예, 예. 안맞다니까 야, 야, 근데 이게 딱 중간선거, 이게 결과하고도 물리는 거예요. 제가 예, 보기에는. 예, 예. 아, 이거, 이거 만나봐야 오히려 이제, 저, 저, 저 어,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한테 음, 예. 이거부터 걸리겠거든. 예. 제가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대북 정책의 동력이 극격히 예. 떨어질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미국에. 사실을 보면 미국의 예. 동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대화 위주로 예. 북한을 믿고 한, 예. 그게 북한이 선의를 믿고 한 예. 우리 뭐 대한민국이든 예. 미국이든 예. 선의를 믿고 계속 그, 그 합의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왔잖아요. 예. 근데 현재 핵 리스트도 제출 안 하고 예. 뭐 뭐, 신고도 안 하고, 검증도 예. 안 받겠다. 예. 언제 너가 신의를 뭐아 신뢰를 줘야 하겠다. 뭐, 이렇게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전이 전혀 몇 개월 동안 예.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해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이게 저 중간선가 이렇딱 되니까, 하원에서 예. 그냥 안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민주당이 대북문제 관련해서 민주당이 더 강경했습니다. 당장 폭격하라고 계속. 오히려 여기 예. 하나 더 붙어요, 이제. 예. 인권. 인권. 민주당의 전통적인 그 인권. 인권. <웃음> 북한 인권 이거 플러스 돼요, 이거. 예. 예. 아, 지금 이게 저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한국어판 나오는 거 보니까 음, 그 북한 정권이 김정은 정권이 여성들을 강간하고 있다. 이거 책임 묻겠다.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는 것, 이것도 인권 유린이다. 이것도 지금 이야기하고. 그리고 있고. UN에서도 예. 북한 인권 계례안을 어 이번에 시, 14년째 또 계례안에 채택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 추가했어요. 미국의 조장이. 아... 미국 인권단체에서. 예. 북한 정치범 수용소 방문도 추진했어요. 아, <웃음> 북한 정치범 수용소 방문.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 미, 민주당이 이제 하원을 장악했다 이거야. 예예. 미국은 다수 당이 예. 무조건 전상임 위원장을 다통식한대요 예. 예. 그럼 뭐 외교 위원장이 군사 위원장 뭐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예, 예. 이거 그냥 못 논하면 돼. 음. 제가 보에는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는 어, 미국은 당연하고 예. 대한민국 정부까지요. 예. 그동안에 대화 위주로 북한의 선대를 믿고 한이 음, 음. 모든 것은 거의 예? 음. 바텀업 리뷰를 다시 해야 돼. 예. <웃음> 그러니까 지금 그 대북한 핵 관련해서 비건 특사가 예. 임종석 그 만나고 갔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바로 한국 뭐 워킹 그룹이돼가지고 실무자 뭐 실무 그룹이 한미 워킹 그룹이라서 실무 그룹이 마련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대북 북한 이 제재를 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워킹 그룹에서 모든 것걸뭐 그게 무슨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번에 예. 그저 민주당이 미국 민주당이 예. 가원을 그~ 탈환하면서 예. 우리가 제일 우리가 이해 관계 높은 이 외교위원장하고 군사위원장 예. 물망이 오른 사람 중에 예. 그~ 외교위원장 물망이 오른 사람이 엘리언 앵글 이원이라고 예. 있대요 예. 그 민주당 그~ 외교 위원회 간사람니다이 예. 사람이 발의해 가지고 예. 법제화된 법이 있어요 예. <웃음> 그게 그러니까 북한 핵 프로그램 예. 해낭 보고서를 예. 180일마다 예. 국방부에서, 미국방부에서 예. 의 제출하게 되어있어요. 180일, 6개월마다 한 번씩. 한 번씩.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 너가 한걸 음.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 북한 내한 것을 그 6개월에 한 번씩 의회 와서 상세히 보고하라 이거예요. 예예. 그럼 짚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법이 되어있어요. 그게 국방수권법에 제정이돼있다니까 예. 자, 보세요. 우리가 이번에 워킹그룹 있죠. 한미 워킹그룹. 예예. 이, 그거 유사한 거예요. 음. 미 외가 행정부를 그런 식으로 감시하듯이 대북 정책을 미미 예, 예. 미 행정부가 예, 예? 예.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하는 경제 협력이랑 모든 북한 정책에 대해서 확인할 예. 그 실시간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리고 참그한게 미국의 재무부가 한국의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한국의 그 7대 은행들한테 모두 전화해가지고 어, 북한 문제 관련해서 일일이 전화했는데 그 전화를 받은 이 목소리가 저승사자가 전화한 것 같았다. 그렇죠. 뭐 그렇게 살벌한 살기가 느껴졌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지금 미국하고 송금을 자발적으로 차단하는. 뭐 그러니까 뭐 송금을 하려면은 뭐 미국에서 뭐 이렇게 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아주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 갖추는 게 돈이 많이 드니까 뭐 말은 뭐 돈이 많이 드니까는 포기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환전이라든지 그 송금 관련해서 받는 수수료 이런 것들이 거의 조단위가 넘어가는데 뭐 1,200억 정도의 비용을, 어, 부담하는 게 겁나서, 어, 이, 뭐, 송금하는 거를 중단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의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데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그각한게 예. 우리나라 은행, 대표 은행들이 예. 뉴욕에 지사나 예. 현지 법인이 있어요. 그죠, 예. 예? 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게 거의 연락소, 거의 예. 그 그냥 연락소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거 뭐, 저, 저, 송금도 거의 업무가 중단되고. 예. 미국이 그, 그, 계속 그걸 보고 있으니까 예.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 예. 송금을 누구한테 예.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클리된 사람한테 해야 돼요. 예.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 혹시 북한으로 오해될 수 있는 사람한테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차라리 송금 안 하는 거야. 예. 그게 은행 업무가 거의 중단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연락소 수준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농협이 지금 <웃음> 1,100만 불, 그, 뭐, 과징금 맞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뭡니까, 그,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 그 구글에서 올해 뭐 1월 달부터 해서 구글에서 이 광고비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보냈다고. 음. 그, 음. 이, 표 우리 저기 뭡니까 지금 송금증까지 보내주는데 음. 그래가지고 찾아가도 받은 게 없다고 온게 없다고 해가지고 음. 우리가 S G 제일은행으로 이 계좌를 바꾸세요 은행을 음. 바꾸니까 그 다음 주 돈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예. 모든 게 지금 하여튼 잘못 끼난이 예. 예. 단추를 처음부터 다시 풀어가지고 끼지 예. 않으면요 예. 제가 이거 보니까 굉장히 꼬이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아주 꼬여가야 돼. 요 제가 볼 때는, 아, 이게 점점 이게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거의, 지금,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일단 예. 문재인 정부가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예. 국민들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웃음> 좀, 뭐 삶도 좀 윤택하게, 안전하게 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예. 계속 불안 요소, 요인이 계속 늘어나니까, 예. 이게 참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한강 하구를 남북과 북이 공동으로 하구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북한이 그 수로 길을, 수로에 대해서 깊이라든지 이런 걸다 알면은 나중에 침투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응. 그 한강하구로 조사한데요 한강하구로 한강 예. 침도한게 예. 수십 번침투했어요그걸 침투. 예, 예, 예. 수영으로 또는 어 예. 밑에 그저밤잠타고 그 타고, 예, 예. 하여튼 그냥 맨몸으로 예. 수영해가 들어온 적도 예, 있고 했는데 예, 예. 심지어는 그 해병이 이사단에 있잖아요 기포. 그, 해병대, 그, 이사단 근 해병대 장교들이 이사단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대부분 다 돌아가면서 하거든. 예. <웃음> 포항이사단도 했다가, 백령도도 했다가, 임평도도 근무하고, 또, 해병이사단 이런 식으로 예. 순환 근무를 해요. 그런데, 예. 이사단 근무했던 우리 동기생이나, 예. 또 선배 장교들, 예. 뭐, 소대장 하신 분, 중대장 하신 분, 대대장 연대장뭐 있을 거 아닙니까? 예예. 강상 근무했대요, 강상. 아. 그게 그러니까 강상에 초소가 있어요. 아, 강 위에? 강, 강 위에. 아.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2주, 2주일 정도 근무를 했대요. 예. 교대를 2주일에 강에 그냥 초소에, 둥둥떠 예. 있는 초소에. 예. 그렇게 왜 그렇게 근무를 할 수밖에 없냐면, 그, 들어오니까. 예. 그러니까 강 안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멀면 잘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예, 요즘 뭐 야간투싱, 시 TOD 같은 거까지볼 수도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 그런 게 발전 안 됐을 때는, 예예. 눈으로 주로 발견 해야 되는데, 예. 멀리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강 위에다가 초소를 만들어가, 아. 그렇게, 그, 저, 감시를 했대요. 예. 근데 그렇게 민감한 지역이라니까, 그까 그러니까 예. 북한하고 너무 가깝고, 예? 예. 예? 예. 그런 그러니까 게 경계가 용이하지 않고. 그런데 아. 거기에 지금, 지금 같이 공동한다는 거죠. 음. 한강하고, 뭐, 공동. 그 공동조사를 하고, 그리고 저음 철작선을 다 걷어낸답니다. 그, 한강, 한 아,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무방비로, 예. 올려면, 오, 세요이 뜻이야. 예. 아, 그러면, 아무리 대책도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그 옛날에 음, 전두환 정권 때 보니까, 음, 음, <웃음> 한강 음. 음, 그 수중에다가, 수중에다가 저기 그 수중으로 침투하는 걸 막는 탐지 장비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음. 이게 홍수나아면다 쓸려가고, 뭐, 응망생상이 되고 하니, 뻘물이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탐지가 안 돼가지고, 이, 그것도 뭐, 저기, 뭐 중단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오늘 말이죠. 예, 예, 오늘 언 신문에 예, 예. 김정은이가 핵리스트를 주면은 미국의 예, 예. 미 미국에 공격 타깃이 된다. <웃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문재인 예. 대통령하고 지난번 평양 정상회담 때. 예, 예, 예. 그래서 못 준다. 그렇게 그러니까 예. 그럼 언제 좀 풀어 준다 예. 확실한 신뢰가 구축됐을 때. 예. 그러 그러니까 미국이 예. 우리가 미국을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그런 미국이 확실한 걸 <웃음> 내놔면은 예. 우리가 리스트 주겠다. 이렇게 이기 했다는 거야. 예, 예. 그럼 자, 그러셔. 그러면 우리는 북한을 확실히 신뢰합니까? 뭐 신뢰 못하죠. 못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예, 예. 다 열어주느냐, 이게. 예? 한강하구도다 예. 열어주고, 어? 수해도다 열어주고, 휴전선도 열어주고, 예, 예. 다 철거하고, 방어 시설. 지금, 근데 지금. 왜 그러냐, 이게. 그만이해를 못하겠어요. 해안포는, 이, 해안포 문만 닫았고, 한국은 해병대 이사단 철수하고, 뭐, 뭐, 천무, 그, 포병, 포대, K9, 전부 다, 그, 다이어 다 일일이 열갈수 없어요. 예. 예, 일일이 열갈수 없어요. 워낙 예. 이 무력화를 해가지고 예. 우리 그 자체 방어력을 뭐뭐뭐 예. 어? 예. 뭐뭐 하여튼 다 그런 무력화 시켜버렸다고. 예. 근데 북한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오늘 지금 보니까 북한은 지금 전시 태세 훈련을 음. 동원 훈련을 강화해가지고 예. 뭐청진이고 이런 데 있잖아요. 노동제기된 예. 이거 예비군 우리 우리 예비군에 해당하는 거야. 해병도 예. 아니고 예. 예. 예비군 동원 훈련 때문에. 죽겠다는 얘기야, 지금. 음. 아니, 그런데. 아니, 이런 놈들은 그 게, 적대 행위다 끝났다면서. 평화가 예. 왔다면서. 그런데 북한은 이게 전시태치 훈련하고 음, 음. 있는데, 우리만 하면 연합 훈련도 안 하고. 그죠? 아니, 그니까. 참 웃기는 지금, 거야, 웃기는 지금 거야. 지금 다시 한국, 뭐, 보니까 어? GP도, 뭐, 황새끼 달아가지고, 야, 우리가 파괴하고 있다 뭐, 그런 것도 보여주고 하는데, 그거 다시 다 복원시켜야죠. 음, 어. 참. 예. 그리고 뭐, 전시작전 통제권 지난 1 10월 말에. 예. 저, 한미 안보 연례. 회의 했잖아요. 예, 예, 예. 원래 미국 한번 하면 우리 나라사고 돌아와서 하거든요. 예, 예. 이번에 미국에서 했어. 예. 근데 전시작전통제그 전환 합의를 했어요. 예, 예. 했는데 내용이 보니까 예. 연합사는 그대로 있어. 예. 어, 우리 제일 우려했던 게 연합사가 해체하고 미군이 출수하면 제일 우려인거 아니야. 예, 예. 그대로 있고 워낙 반대가 예.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또 미국 쪽에서도 그걸 안 했겠죠. 예. 기껏 바뀐 거는 사령관이 한국군 장성이고 부사령관이 미군, 미군 장성이. 장성이 한다. 이게. 그런데 말이 그게 된, 말이 한국군 그럼. 장성이 네. 한국군 사성장군을 못박아놨는데 그분이 주한 미군까지 네. 한미연합전력을 지휘할 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나는 있는지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철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네. 그 하나를 가지고 네. 대단한 그 군사주권을 우리가 되찾아오는 양 네. 정치적으로 예. 그렇게 선전을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야. 음. 오히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안보 관계이 급변하고 말이에요. 예. 이게 굉장히, 음. 그, 저, 불안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는 더 안정적으로 한미연합사령부를, 예. 연합방위태시를 운영을 해야 돼요. 예. 그럼 사령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예. 음? 지휘력이 있고, 예. 부대장악을 할수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게 맞잖아요. 예예. 무조건 우리가 군사 주권 때문에 한국군 음. 장성이 지어야 된다. 능력도 안 되면서 또 우리 능력도 제대로 구비 안돼 있으면서 예예. 왜 이렇게 고집하느냐 이거야 음. 이런 안보 불안 요인이 예? 어 음. 폭증하고 있는 이런 저 상황에서 말이에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예. 도대체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냐나 뭐 <웃음> 국민들 그냥 그냥 뭐 어떻게 지금 그걸 할지 모르겠어요 예예. 지금. 예. 그뭐뭐 어쨌든간에 지금 뭐. 가장 그러니까 뭐 미국이 합의해준 거는 의미 없는 이야기 하니까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들 네. 그거 아닙니까? 그야 나중에 막뭐 정권 바뀌면 뭐또또 또 그러면서 이제 미국 예. 대 대체로 하는 게 예. 일본의 탄도탄 예. 무슨 무슨 뭐살령군가탄도미사일사령군가요 예. 예. 그걸 창설한다고 그러잖아요. 어... 하, 미일 연합 단도. 단독... 예. 사령부를. 그럼 예, 예. 그럼 그, 그 한국에 서 이제 한국에. 예, 우리가 제일 위협이 많으니까. 예. 근데 일본에 한들이 이러고. 예. <웃음> 아, 일본을 문재인 정권 친일 판가봐. 일본만 너무 좋게 해주고 있어요. <웃음> 문재인 정권이 개판 쳐가지고 일본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음, 핵리스트 그 김정은이가 음, 우리 그 문재인한테 핵리스트 주면은 미국의 공격 타깃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한게 또 언론에 흘러나온 모양이죠. <웃음> 근데 지금 문제는 뭐 주든 안 주든 미국의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을 하고 군사위원장을 장악하면 미국의 하원은 지금 아 민주당은 민주당은 빨리 당장 폭격하라고 하는 게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뭐핵 리스트 같은 거 필요 없겠네. 바로 폭격 들어가겠네 이제. 그아그 그 폭격까지는 예. 그, 그 조금 성급한 그게 있는데 예. 분명한 거는. 현재까지의 대북 예. 정책은 예. 좀유화적이고 예. 북한 선의를 너무 많이 믿은 측면이 있잖아요. 예예. 근데 그, 그거는 그대로 하기는 힘들 거다. 어. 동력이 거의 다상실돼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예. 그런데 미국이든 한국이든 대북 정책을 다시 원점에서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돼요. 예예. 아니면 뭐 유턴을 하더라도 길을 바로 가야 돼요. <웃음> 왜냐하면 한참 가다 보면은. 예. 그죠. 예. 뭐. 막다는 뭐 골짜기에 음. 박힐 수도 있고 낭떨이지천에낭그리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네. 부산으로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가다 보니 울산 아, 이 일산 쪽으로 가고 있으면은 문제는 그 차에. 그죠. 5천만 명이 타고 있는. 거야 5천이백만 국민이 타고 있다는 <웃음> 얘기예요. <웃음> 야, 예? 럼 빨리 가 봐. 지금 그저 그 네. 혼자 차 모는 거는 뭐 좌회전 잘못 몰아가서 네. 어? 낭떨이지 떨어지든 뭐 혼자 죽지 만은 네. 어, 또 가족하고 더 조심하잖아요. 우리 그쵸, 운전을 그쵸. 하더라도 가족이 타고 있으면 그... 더 속도도 줄이고 그쵸, 예. 안전하게 운전을 하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예방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예. 방어 운전을. 예, 예. 왜? 우리 내가 아무리 똑바로 모해도 저쪽에 반대 차선에 음, 넘어오면 대책이 없다면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게예방운전이예요 그런데 그래. 예, 예. 예방운전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이게 5200만 국민이 그 차에 왕창 타고 있는데 예. 이렇게 질주를 하고 있다 이거야. 예. 위험하게. 예. 예? 그리고 예방운전을 안 해. 예. 북한이, 예. 북한이라는 저 집단이 지금 전지, 전시태시훈련까지 하고 있는 저 집단이 그, 예, 예. 어떻게 놓을지 나, 아, 알, 알아요. 음, 어? 음. 예방운전 어. 해야 된다니까, 예방운전. 예. 예. 그렇게 그러니까 아, 잘못하면 이게 예. 낭떠러지 잘못하면 또저차 밝힐 수도 있다. 예. 하면 빨리 유턴 하야, 하라, 이거야. 재 예. 세상에는 예. 그, 그, 그래요. 그,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오늘 요즘에 그 가장 그 네이버 실검 1등 올라가고 하는 게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 땅땅 땅. 이게 지금 가장 아, 하디핫슈아저도 봤는데요. 예 예. 예. 그길 길도 걸도 길지 않은데, 아이고 예. 그 강산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강연제뭐저 자유한국당 본무 특보라고 그러던데요. 예예 예. 그래도 예, 예. 뭐 틀린 말은 없어요. 제가 예. 보기에는. 그라안에 내가 딱 그런 게. 소소의 예. 완장찬 홍해병 자파들이 아, 예. 모든 걸 뒤흔들고 어? 예. 위투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어뭐 이대로 돼도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쭉 나머지 그 문제를 뭐 예. 단편적으로 좀 짚어놨는데 예. 예, 전체 인식은 그래요. 예. 이 너무 좀 위험하게 몰고 간다는 거죠, 예. 차를. 아니 근데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자유한국당의 자유당이죠, 자유한국 자유당의 자유한국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이야기를 갖다가, 당직자가 하는 것 같으면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이 머저리 같았으면, 당직자가 보다 보다 못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웃음> 그렇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다 나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거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분들도 다 입장이 있겠지만은, 또, 입장, 입장이, 입장이, 또, 했 그분 <웃음> 또, 그 개중에는 예. 아주 그저 용기 있게, 예. 그 소신껏 하시는 분도 몇분 예. 있어 있기는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봐서는 좀, 좀 엉망이죠 예, 지리멸렬하고 <웃음> 예. 뭐좀 우유부단하고 예. 예? 나약하고 말이에요 <웃음> 용기도 없고 예. 그렇게 국민들이 좀 느끼는 것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그 뭐야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와 똑같이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 해 가지고 제목도 아주. 딱그저 선정적으로 이렇게 썼더라고요아 예. 그래 놨고 가로 예. 해 가지고 예, 예. 어디서 많이 듣던 말 다시 리턴 <웃음> 그러니까 예. 이걸 자기 인용했다는 얘기죠 그데 예. 이정미 저 헌재 소장이 예. 그 선고를 그렇게 할, 한 것을 예. 예, 인용한 것 같은데 예. 대통령 문제는 예. 파면한다 땅땅땅 예. <웃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요즘에 저한테 야 제가 방위산업 쪽에 있으니까 야네 방산업체 왔다갔다 하면은 총좀 구해주라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총을 구해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냥 총을 사는데 요즘은 총도 소음기 장난감인데도 소음기권청이 나오더라고요. 야이거뭐 어쨌든 간에 요즘에 국민들이 분노가 야총좀 달라. 어르신들이 내가 어차피 조만간에 죽을 거니까 내 죽을 때몇놈데리고갈게총좀 달라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웃음> 근데 뭐, 하여튼 그 국민들의 실망도 예. 뭐 분노 이런 걸 이제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하여튼 우리나라는 뭐 하여튼 총기 소지 금지국가지 않습니까 <웃음> 참만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전 세계적으로요 예. 우리나라처럼 예. 치안이 예. 이렇게 안정된 나라가 없대요 근데치안은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예. 해서 지금 치안이 예. 안정된 나라인데 예. 예, 이 안정된 나라를 좀잘 지켜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더더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예. 아 오늘 뭐 좋은 말씀 들려 주신 우리 심 심동보 제동님한테 제 감사 말씀 드리고요. 그 심동보 자유애국 TV 가셔 가지고 어그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 신청도 좀 눌러 주시고 그쪽에도 후원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하시 아, 하시고. 오늘 관계가 걸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웃음> <웃음> 그리고 황금알 낳는 첫창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책을 좀 많이 좀 신청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11월 말부터는 이제 또 뭐, 민주노총 관련해서 이,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장비를 좀 보강해야 됩니다. 카메라도 보강해야 되고, 마이크도 좀 보강해야 되고, 뭐, 등등 하니까요, 어, 좀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께서 1 7번한 권씩만 사주시면은, 어, 그러면은, 저희가 그돈 가지고 또 좋은 방송 만들어서 보답, 어, 성원에 보답,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후원하실 분들, 뭐, 저희 쪽에 후원도 하시고, 뭐, 저기, 우리 이제 신동구 제정님한테도 후원 좀 하시고, 아 그리고 재판, 지난번에 재판은 지난번 에 재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이후로 소식 없으시죠? 예, 그 12월 3일날 행사 8차 공판이 있고요. 그이그 그 어디서 합니까? 그 서울남부지방법원. 예. 그몇호 법정입니까? 어그 그 행사 민사 같이 그 따로 하는데, 예, 예. 그 법정이 틀립니다. 아, 다 그... 4층입니다. 4층. 아, 그, 그, 407호 그... 법정, 407호 하... 법정 도 있고. 아, 아무튼간에, 예, 그. 그때 그, 참... 12월 5일은 민사 예. 5차 이제. 공판인데 아마 결심공판을 음. 할 가능성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그2년다되가거든요 예. 아, 2년씩이나요. 작년 1월 24일 날 발생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내년 1월이면 이년입니다 예. 우리 하여튼 그 신동구 제동부한테 응원의 박수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 그 황금알 낳는 채점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포기했나이책 사서 읽으신 분들은 저희 방송 요 밑에다가 댓글 감상평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